그래서 이 엄청 먹네. 왜왜 왜 사서 욕먹지 부부지간이라면 둘이 콩짜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왠줄 알아? 여자가 하자 는 대로 다 하거든. 이 남자분도 남자분이지만 왜 이렇게 영악해, 이 나, 여자? 그러면 그 여자가 이만이만해, 이만이만하니까 이만이만하자. 그러면 어 그래? 홀랑 넘어갑니다. 뭔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준가 없어져. 심마폭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. 외국에 나가있어야지. 뭐? 연수당입니다. 저번에 네. 선생님 궁합을 봤잖아요. 궁합이 이제 50%가 넘으면 되게 좋은 분들이라고 하는데, 어, 혹시 이분들 한번 궁합 한번 보자. 어, 궁합. 이분들 작년서부터 입설 구설 시비술둘다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둘다 삼재예요. 집안에 삼재가 두리면 빈 관이라도 나가야 된다 그랬어. 그만큼 안 좋은 수예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무속적인 건 어떤 이 행위를 안 하고. 가잖아? 그러면 다 털려. 다 털리는 거는 자기가 갖고 쌓아놨던 명예, 어떤 지위, 이런 것들이 다 까야 돼. 어떤 이제 금전 손실도 있겠죠, 분명히. 하지만 금전보다는 자기 명예, 지위, 이런 것들에서 다 내려와야 돼. 이 남자분도 남자분이지만, 왜 이렇게 영악해? 이 나, 여자? 못돼 먹었어요. 사람이 있어. 비교를 할거 아니야? 그럼 자기가 뭔가 좋은 걸 갖고 있어. 그러면, 어, 이렇게 깔보는 거 있지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거 겁나 잘하네 조금 거짓말 못해서 세상 1등이라고 하 1등 하겠어 잔머리 엄청 굴려요 그렇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배울만큼 배운 거 같아 그러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잔머리 iqq IQ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무슨 이런 사고방식이나 자기 가치가 돈 없는 사람은 사람치고 안 하는 사람인가 봐 자기 기준에 이런 외모적으로 자기가 좀 싫어하는 외모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 사람 남자분은 어떠신가요? 뭔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제가 없어져 자기 중심이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부부지간이라면 둘이 쿵짝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왠줄 알아?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 그러니까 쿵짝이 잘 맞지 그리고 점점점점 자기 주관과 중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음. 여자가 이만이만해 이만이만하니까 이만이만하자 그러면 어 그래? 홀랑 넘어갑니다 심마폭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아깝다 오왜 이러고 살지 근데 나는 이분들 여기 가까운데 없어요? 그러니까 어디 뭐 외국을 나갔다든지 좀 멀리 가 있다든지 그렇게 좀 가까이 이게 어떤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서 물어봤어요. 어. 아. 선 형이 말씀대로 나가 있어요. 어, 아, 아, 외국 나가 있어. 자기네들은 뭐 어떤 명목이 있어서 갔겠지. 근데 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질타를 해요. 도망갔어? 도피했어? 겁나 비겁하네. 막 이런 식으로 뒤에서 욕 엄청 먹네. 왜왜 왜 사서 욕 먹지? 주목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 좀잘 포장하고 활용하고 살면 될 텐데 왜 자기 잘났다고 해서 욕먹고 그고 살지 다시 돌아올까 다시 온다고 봐 다시 와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입증을 하거든 우린 따뜻하다 그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얘네 도망갔네 도피했네 회피하네 이렇게 보이지만 자기네는 아니거든 다른 명목이 있어서 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 명목이 끝나면 커봐 우리 아무 잘못 없어서 이거 이거 해서 끝나서 온 거야 그러다 또 뭔가 여름물이확 되면 또 잠깐 왔다가 뭐하는 것들이야 이거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입장만 표면하고 그러니까 욕하든 말든 자기네 할 얘기하고 자기네 할거 하고 신경 안 쓰고 살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남자분은 음. 이휘재 씨 여자분은 문정원씨 근데 아, 나는 이휘재 씨도 이휘재지만 엄청 영악해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그냥 혀를 내둘러 왔다. 아까 그랬잖아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 지만 위에 사람 위에. 있어 궁합은 어때요 선생님? 궁합은 도아도 우리 <웃음> 얘네도 한7 0이야 <웃음>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한다니까 문정원 씨가 이휘재 씨를 리드를 해 그리고 약간의 지도자처럼 이끌고 가 살아가면 어떤 인지도도 더 생길 거고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. 더 좋게 살 텐데 이게 이 사람이 나이 들수록 남자가 나이 들수록 자기 주장 주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흐려진다고 했어 이 사람한테 기회 눌려서 보통 기운 아니거든 이 사람도 문정원 씨도 이일 지금은 나가 있는데 음. 추후에 활동은요? 활동은 당분간은 안 하죠 당분간이면 길면 4, 5년 정도라고 음. 보거든요 올해 내년 후년 나가는 3제까지는 이 사람들 정말 어떤 반, 반성이라면 내가 뭐 석고대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고 산다면 그래도 사람들의 질타를 좀덜받겠죠안 받진 않을 거야 덜 받겠지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 시간 시간 때우기 용으로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라고만 한다면 그 꼬리표는 계속 가요 꼬리표 안 달고 살 거면 그냥 인정하세요 자기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한테 좀 죄책감, 미안함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